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꽃에서 수민역을 맡은 원예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다가는길 이은역으로 참여한 김미은입니다 배우 여동윤이라고 합니다 이세인입니다 배우 하영주입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38기 초록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촛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그기독고 장면 중에서 수민이가 불다 꺼진 방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장면의 분위기가 진짜 멋졌었던 걸 기억을 해요. 삶이란 토닥. 참지 않아요? 무엇을 참지 않는다는 걸까요? 누가? <웃음>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관람을 해 주신다면 바라던 바다입니다. 단편 소설 책각본는 어, 처음에 봤을 때만 해도 뭔가 단편 소설을 읽은 것 같다 이런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. 단편 소설을 읽은 것 같은 그런 묵직한 영혼을 함께 가지고 갔으면 음, 바람이 듭니다. 너무 있어 무궁무진 38기. 무궁무진 38기. 무궁무진 한국영화아카데미. 무궁무진 한국영화아카데미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